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생겨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 또한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 하다가도 깜빡 잊어먹을 때도 있지 뿐만인가 오늘부터 술을 끊어야지 하다가도 어느 생각 망각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지 그럴 때면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해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s. If you follow their lives compared to others, it's someone else's life, not mine. What if it's not enough? You live to fill it up because it's not enough.